온세미 코리아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경영 철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들은 좀더 진취적이고, 그 다음에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